안녕하세요 엠정입니다 여름에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선풍기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좋은 선풍기 두 대를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제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7개의 8인치 날개 배터리 용량 1만 mAh BLDC 모터로 4단계 바람세기와 자연풍을 구현했고 보름달처럼 빛나는 LED가 감성 캠핑을 완성시킵니다 삼각대로 세워 쓸수 있고 텐트 천장에 매달아 타프팬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1만 mAh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 내내 쓸수 있는 어마무시한 용량 방금 소개한 월광 선풍기와 동일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5개의 4인치 날개 강력한 BLDC 모터로 초속 4.8m의 바람을 불어냅니다 핸디형은 물론 책상용 선풍기나 보조 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핸드폰도 충전시킬 수 있는 최고급 미니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집이나 야외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네 예쁘기는 한데 요런 제품들이 인터넷에 많아서 이 아이만의 특징 장점은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가장 큰 날개 8인치예요 그리고 일곱 개 날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날개 숫자가 많아질수록 바람은 편해집니다 최고급 BLDC 모터를 장착했고요 4단계로 바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단에서의 최고 풍속은 5.2m 6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 더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틀어볼게요. 자연풍이에요. 자연풍 뭔지 알아요? 네. 자연풍이라는 건그 10만원 이상 되는 고급 선풍기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 자연풍을 구현했습니다. 은근히 중독성 있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산들바람처럼 강해졌다, 약해졌다. 느껴지나요? 배터리 용량은 1만 mAh 1단으로 가동하면 16시간 동안 연속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6시간까지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펙만 보면 동급 최강이에요 리모컨은 선풍기 앞면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일 수 있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간에는 2단계로 조절되는 LED 라이트로 분위기도 낼수 있어요 이쁘지 않나요? 선풍기를 사용하다 보면 안전망과 날개 낀 먼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는데요 월강 선풍기는 안전망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날개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물세척이 가능해요 저는 이 선풍기를 집에서 잘 쓰고 있는데요 좌우 회전 기능이 없다는 것 빼고는 기존에 쓰던 220V 선풍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선이 없어서 편하고요 소리도 매우 조용하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밤에 LED 켜놓으면 기분도 은근히 좋아요 이 작은 선풍기에는 이 선풍기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1만 mAh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어, 저선풍기랑 같다고요? 용량이. 예, 둘이 배터리 용량이 아. 같아요 놀랍지 않나요? 네. 스마트폰 배터리가 4000mAh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 안에 얼마나 큰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감이 잡힐 거예요 이 선풍기를 하루 6시간씩 튼다면 한번 충전하고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빵빵하다고 광고하는 다른 미니 선풍기들 있죠 그런 제품보다 최소 4배 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5개의 4인치 날개와 BLDC 모터가 초속 4.8m라는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앞에 보이는 안전그밀망이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있죠? 이 안전그밀망은 바람이 얼굴 전체로 퍼지도록 해줍니다. 틀어볼게요. 1단, 2단, 3단, 4단 거이 가정용 선풍기 수준의 바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미니 선풍기 바람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4단계에서 가정용 선풍기 수준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절을 꺾어서 접으면 테이블이나 책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옆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도 달려 있습니다 잘 떨어지죠 앞에 안전망을 쉽게 떼어서 물세척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장난감처럼 생긴 미니 선풍기와는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핸디형으로 쓸수있고요 다양한 장소에서 보조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스펙을 가진 선풍기입니다 오늘 두 대의 선풍기를 여러분께 소개했는데요 이 제품들은 해외 저희 창고에서 여러분의 데까지 직접 배송되는 제품들이에요 왜 수입하지 않고 집배송으로 가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MD용은 수입하는 것보다 해외 직구가 더 많냐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에요 관부가세가 면제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KC 인증 비용이라든가 물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인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최고로 품질이 좋은 제품을 발굴해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